대전체를 플러스 전채를 금속판에 모으 뭐 시키면 아 이거 그 만지면 이렇게 터치되면 이물얼 글로벌한 분이요. 한국말 모르겠어요. <웃음> 한국말을 터치, 터치되면, 터치시키요터치시게요 터치를 할게요. 아, 선생님, 너무 글로벌 하시다. 장난 아니다. 뭐예요? 그 한국말로 뭐, 뭐라고요? 터치를. 여기 있네요, 여기. 접촉! 접촉. 김현 전, 전면대 금전 같은 경우 빠져나가, 반면대가, 그럴 때, 너무 부족하게 벌어진다. 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여기 이렇게 플러스 전체를 갖다 댔어요 네. 그러면 얘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전자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전체가 그러면 마이너스 전체를 갖고 가면 플러스만, 플러스로 대전될 거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수 소 구독자 여러분!